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임팩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임팩트. 그 중에서도 임팩트가 단순히 공이 맞는 그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이 맞기 전부터 공이 맞고 난 후까지의 이 대략 한 30에서 50cm 정도의 구간을 임팩트 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왜 임팩트 점이라고 안 부르고 임팩트 구간 선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설명을 드리기 앞서 먼저 이 화면이 오늘은 조금 다른데요 자, 아래쪽 화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공이 나가는 방향 그리고 위쪽 화면 같은 경우는 내 공이 가는 탄도,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굉장히 넓게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윙 스피드 방금 전에 공을 친 87.1mph에 마일 대한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트랙맨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프로들의 평균치.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금 쳤을 때 캐리 거리는 평균 167m가 나온다고 하고 저는 방금 전에 캐리 거리로 166m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임팩트 점과 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임팩트 구간이라고 제가 레슨 받으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데 임팩트는 공이 맞는 순간이 아니라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간 다음에 다운스윙을 들어올 때 여기 클럽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임팩트를 준비하면서 그 임팩트를 맞이하고 밀고 나가는 부분까지를 임팩트라고 불러주는 게 맞아요. 네, 임팩트는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가 점으로 치고 말아버리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팔로스루를할 필요도 체중이동을 할 필요도 그리고 스윙을 피니쉬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게 돼요 왜냐면 하 공이 맞고 난 순간에 임팩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의 동작은 우리랑 상관없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일단 첫 번째로 스윙 스피드가 줄어요 제가 스윙을 피니쉬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지나갔을 때는 스윙 스피드가 87마일이 나왔는데 방금 스윙 스피드는 83마일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 스피드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3마일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한참 부족한 캐리거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평균치에 저는 굴러가는 것까지 포함돼서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런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공이 높게 떠서 깃대 옆에 떨어져서 그 근처에 멈춰 줘야지 조금 더 깃대를 공략하기가 쉬워지지. 내 공이 런이 많다고 했을 때는 내가 떨어져서 구르는 것까지 그린의 라이까지 내가 계산을 하고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린을 공략하고 뒷대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이 훨씬 많아요. 네. 간단하게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는 제가 임팩트를 점으로 체중이동이나 파로스루나 피니쉬를 잡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는 풀스윙으로 피니쉬까지 스윙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은제 스윙이 아까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팔로스 로 끝까지 해주고 그리고 피니시까지 가져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클럽을 휘두른 속도는 89.1 마일이고요 그리고 89.1 마일의 평균 캐리 거리는 168m 그리고 제가 지금 보낸 캐리 거리 마찬가지로 168m에 아까보다 런이 조금 더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만큼 내가 스윙을 임팩트 전부터 후까지가 다 임팩트라, 임팩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해주는 것과 공이 맞는 순간에 스윙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맞춰버리고 말아주신 것이두 가지의 차이가 지금 헤드스피드는 대략 한 6마일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거리 같은 경우는 런을 제외하고 캐리거리만 봤을 때는 대략 한 20m 뭐 7번 아이언을 칠수 있는데 9번 아이언을 충분히 칠수 있겠죠 두 클럽 정도의 거리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공을 맞춘다는 라 느낌보다는 내가 클럽을 빠르게 가져가서 공을 밀고 지나간다는 라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공을 때리소, 때리고 맞춘다는 라 느낌보다는 공이 맞기 전부터 공이 맞고 난 후까지 내가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를이 공을 밀고 들어가거나 혹은 힘이 더 가해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강한 힘으로 가속을 하면서 지나가줘야지 지금처럼 거리에 손해 없이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굳이 다른 걸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단순히 맞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구간에 길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대략 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20m, 물론 드라이버는 그 차이가 더 크겠죠. 30m에서 40m 정도까지 충분히 차이가 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을 밀고 지나가는 임팩트를 점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은 스윙의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실수 있으실 거예요.